보세요. 의심 없는 상태가 믿음이죠. 어떤 의심도 놔버리고 하나는 성령만 오로지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요. 현상계의 믿음은요. 여러분 의심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믿는 상태는 이미 여러분이 형이상학적인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계로 성령의 세계로. 근데 현상계 속에서 믿음을 구현한다는 건요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하나님말씀 어떤 의심도 안 해버리면 돼요. 그거는 절대계 차원을 말하는 거고 현상계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진리라는 걸 믿고 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이게 결국 믿음 속에서 가려면요. 뭘 해야, 되,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의심을 틈나는 대로 의심하셔야 돼요. 틈날 때마다. 기독교 분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공부가. 그냥 막연히 믿는 건 잘해요.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려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매 순간 매 순간 이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내용들 여러분 막연히 믿고 계시면 여러분이 자명해지실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이걸 믿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 왜 꺼냈냐면 중요한 공부의 관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거를 죽어라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집니다. 언제 믿는지 아세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나 의심 안 해버릴래 해서 믿는 형의상학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옳은 길이죠. 몰라 해버리고 의심 안 해버리면 바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요. 형의 하의 세계에서는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의심 안 할래가 아니라 의심을 할 때까지 해서 이 말이 나와요.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네 할때 믿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의 하의 세계에서 성경을 나,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하나 믿고 싶어. 그러면 요 성경 말씀을 의심을 어디까지 하느냐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서 여러분이 자명하게 그게 옳다고 인가하면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 속에서 그 말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다가 믿음도 날아가요. 진짜 의심하세요. 이 진리들을 진짜로 의심하세요. 무상하다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하면 안 되나? 의심해보세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야, 이게 참나의 작용이란다. 나의 미친 거 아니야? 홍의각당, 윤혹식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참나의 작용이야. 나 이거 사왔는데 내 참나가 언제 거기까지 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생각해 보다가 이러다 저러다가 아 하면서 어 그게, 그게 진리라면 나도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단계까지 의심할 수 없는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은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냥은 절대 수용 안 해요. 제 얘기를 의심 안 해도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 의심할 수 없어야 수용이 됩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여러분이 그냥 믿 윤혹식 말이니 맞겠지 뭐. 참나는 신비의, 어, 존재는 참나의 신비. 오케이.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인생사에 그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순간에 안 떠올라요, 그런 거. 절박하게 여러분이 인가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의심할 수 없게까지 파들어가 본 경험이 없으면 그 진리는 여러분 건 아니라니까요. 수용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인욕바람일이 출동해서 인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진리를. 인욕이 그걸 해줘요. 치욕스럽지만 진리 맞아. 이게 인욕입니다. 치, 치욕스럽지만 내 애고한테는 내 애고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면 반대로 알고 살았다는 게참 치욕이지만 인정. 이게 인욕바람일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진리의 인가를 인욕바람일에서 설명해요. 그게 인욕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할 정도까지 한번 가봤어야 알죠. 이거를 그렇게까지 안 가보신 분들은 음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좋은 말 들었네 오늘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또새 속에서 에고의 노름으로 빠져 살다가 여기 와서 또 듣고 음 그렇지 좋은 말이야. 항상 기억해둬야지 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좀 허무해지실 거예요. 이게 좀 학당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와선참 좋은데 전혀 내 삶에 변화를 못 일으킨다.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걱정돼서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심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보지 않은 진리. 그것도 명상 상태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형이사학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형이하의 세계에서 하나하나 의심해 가지고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몰고 가서 수용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이루어진다 요두 가지 믿음을 아셔야 돼요 의심을 안 하니까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캐보질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